누가 언디래요? 나 아, 컷타 오랜만에 뽀뽀 가자 원디라남 느낌이 저기 서폭 가려던 뇌포 <메포>, 화들짝 <웃음> <웃음> 진짜 이렇게 할 거야? 아니 둘이 아. 부턴 가더든지 내가 믿어갈게 그러면 그러니까 바텀만좋하게나 누르고 <웃음> 네 근데 그거 알아요? 뭐요? 나 알고 싶진 않아 아, 그러고 보니까 나 이거 보조를 <웃음> 맞아 들고 왔는데 잘 들고 왔네 법하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포파하게> 에어이다 <애원이다>, 진짜 1타지 <웃음> 않은 리그 나 이거 잘못 찍었는데 <웃음> 오 뭐야 성공코 어? 어허? 성래공포 뭐야? 대 a l l o w e e n 매지아 뭐, 이윈 메타였나? 진짜, 끈적이, 끈적이, 뭐, 이거, 뭐, 이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이 차차파이 우와! <웃음> <웃음> <igual> <웃음> <웃음> 간다! 드래프트! 야! 어 잠옷? 잠 헤헤. 아니 마우스 <웃음> 밀어 잠깐 한다는데. 와온다아 달렸다. 주 번간. 쟤는 모를걸? 해아형님다공사를 드실까봐 드시 아니! 되시... 아아아아아아용용아씨 아니. 아니, 난... 용... 제발 좀간다드래프트에 제대가 있는데? 어 잡아 이제 제대야 드리플이야드리플이야 <웃음> 드리플이야! 제대야 드리플이야 <웃음> 제대야 뒤에 뒤에 뭐있어 코드라야코드라야이걸라 이거라! 거거라이거 같아. 잠깐 이거라! 드라는 아니었던 가 이거라! 이거라! 이거라! 이거라! 이거라! 이거라! 이거라! 이거라! 이거라! 이거 이거라! 이 이거라! 이거라! 이거 저. 이거라! 이거라! 이거라! 거라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 지 <웃음> <오케이, 좀 확인. 웃음> 나... 에이, 공격, 공 공, 공, 공, 공. 오, 뭐야, 개 빨라. 쎄다, 여기 썼다. 죽여. 그래도 거네삼십이어 <웃음> 뭐야? 대포 기다리면 <웃음> 먹을 수. 돕. 아, 야, 개 아, 그래. <웃음> 맛있겠다. 야, 개 맛있겠다. 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아, 이게 예, 나 나본다 나본다 나본다 나본다. 저통 안돼요. 아. 어시 듭니다 <웃음> 어이 어이 어림도 없지. <웃음> 오 온다 온다. 스파 o 스 미친놈인가? 니만 지금 라이먹어라 이거. 거 뭐가? 이거 뭐는데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같은데? 제 뭐가? 이거 뭐가? 이가이 아,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이거 뭐가? 마이란. 오, 야, 야, 야 칼바람 나래야 여기 지금 칼바람 나라, 칼바람 나라, 칼바람 나라.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왔다, 칼바람 그래, 나락 된다, 빨리 도망가. 칼바람 나락. <웃음> <우. 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거 니좀와 봐요. 가자. 이기좀들어 볼까요? <웃음> 뭐야, 백 원이야? 얘 미드라인 어디세요? 오, 잠깐 살아났어. 아, 우리 탈이 궁극점에서 온다. 갑니다. 야 이리군 뭐야? 알고 니아있야 <웃음> <야, 웃음> 죽어. 아야 라다지지버리셨다 아, <웃음> 그거 가능해. 어. 데그 이가 다른 데한테 가 있는데. 스펠스면 이속 증가는거개개좋은데 어, 뭐개 좋아 어? 어? 어 마이. 혼자 뭐 하나요? 와우! <목소리> 아줌마! 야 그대로 숨어. <웃음> 그대로 숨어. <웃음> 그대로 있을 줄 모르겠지? 역발상이 역발상인 거임. 아미드 아, 어, 뭐 그럼 정발상인데요 선생님? <웃음> 그러니까요. 오! 아, 딱 느낌 또 숨는 거임. <웃음> <웃음> 왜 하나 더 왔어? <웃음> 맛집으로 소문났네. 이게 지금 마드야. 더 <웃음> <웃음> 고고. 와. 그럴까? 그럴까? 오 지금! <웃음> <웃음> 어? 해도. 어 뭐야? 나 어디 갔어? 오르고 <웃음> 탄데? 어 암살 보여주나? 보여주나? 보여주나? 아 암살 당하나? 당했는데. 암살 당하나? <웃음> <웃음> 에이야 이미 암살은 안 당하죠. 죽을 뻔했긴 했는데. <웃음> 이거 도망치려고 미리 이거. <웃음> 시메트라. 오늘 해놓은 거 뭐야? 핀켜 눈빛 좀. 오 와. 미안하겠어. 야, 네, 어. 아, 레트시발. 아, 어, 나 공기 끝났어. 다음에 싸우자. 레트, 아, 아, 뭐, 아, 아, 아. 널 죽여버릴까? 이거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건드려도 <던디로도>? 감당 가능? 괜찮아요? <웃음>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? 제가 놀랬다고요 아, 제가 놀랐다고요? 안 아니요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. 내가 놀랬어요 내가. 아, 자, 야, 나눌수록 더 커지잖아요.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. <웃음> 이거 또또또 또, 또 심해 들어 오내는 거 봐. 나 보지 말라아 보지 말라고. 네. 이제 주가 버리고 이길게. 자, 다 반응. 오. 오. 아. 아. 아. 아. 아. 게 화가 났 얘들아, 근데 이거 피드스틱극기로 들어와도 안 아프다. 이 봐봐. 나가, 나집게 저기 붙어있던 명이. 날아갔다. <목소리> 갔다가어안 아, 아, 죽었어? 분데스 <웃음> <웃음> 아. 아, 스 불쌍해. 위에 피 위에 피 위에 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떻하냐? 애범 야, 야, 야, 곤드 차! 어 나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이리 와! 어 박사!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딩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야, 야, 어, 디가 어, 어 다음 여기 있어! 다음 여기 있어! 어? 어, 뭐야, 여기 뭐 어, 있었어! 얘들아, 여기 뭐 있었어! 떠올 어, 죽어! 들어가고, 일 와. 아. 이제 끝까지 갑니까? 여 아, 되겠습니다. 마이... 응. 암사론. 깎인 아, 끔발 아, 마이... 암살 오프 버튼이었 컷, 컷, 컷, 컷, 컷, 컷, 또! 컷, 컷, 나 또! 컷, 컷, 컷, 컷, 컷, 또! 컷, 또! 다 또다. 컷, 컷, 원이야 왜? 컷, 컷, 컷, 컷, 컷, 컷, 야 컷, 컷, 컷, 컷, 컷, 컷, 컷, 컷, 컷, What? What? Oh, <목소리도> 어, 탈익, <탈이>. 어, 부담스러워. 야, <웃음> 얘들아, 왜 나한테 네 개를 준 거야? 사실상 <웃음> 왔어, 얘는 탈익 옆에서 쿵쿵 따는 것 뿐인데. <웃음> 야, 지우가 인기가 많아, 피카츄가 인기가 많아. 그건랑 비슷한 원리야. 비우가 막구청크. 비우가 찰지다, 인정.